이제, 수술하러 가시죠? 네, 저는 관계자니까요. 네,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지금요? 네. 잠시만요. <웃음> 네! 두세 달은 무조건 안 피는 걸로 약속. 네, 수술하고는 안 피는데. 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풀티비 시청자 여러분. 트랜스젠더 유튜버, 쌀이 없어요입니다. 이번에 제가 눈이랑 코 재수술을 하게 됐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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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뒤에 저는 수술하고요 지금부터 금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뀐 얼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어, 쌀이 없어요!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예나입니다 오늘은 어, 어, 어떤 수술을 하러 오신 거죠? 오늘은 저 눈이랑 코 재수술하러 왔어요 어 쌍꺼풀이 조금 약간 졸려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매몰로 살짝 더 눈동자가 시원시원하게 보이게 쌍꺼풀 라인이 앞쪽이 이렇게 묻혀있어요 살에 그래서 잘안 보여요 네네. 근데 저는 좀더 시원시원한 느낌을 원해서 네네. 여기를 라인을 보이도록 살짝 이렇게 터주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집안 내력인데 눈두덩이가 조금 움푹 패여 있어요 요거를 좀 보완하고자 지방 이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코는 제가 예전에 코가 좀 약간 이쪽으로 휘어 있어요 이게 정면으로 보면 잘안 보이는데 요렇게 봤다가 요렇게 보면은 좀 차이가 보여요 그래서 요거 휜 거를 살짝 바로 잡고 콧볼을 좀줄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리콘을 얇게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코끝은 어떻게 할지는 열어보고 제가 전에 사용했던 비중격 연고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냥 하시고 안 되면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쪽이 숨이 잘안 쉬어져요 <웃음> 시연까지는 <떠지나? 웃음> 네. 아무튼 안에 통로가 좀 좁아서 숨이 안 쉬어지는데 가능하다면 숨쉬기도 좀 편하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커요 코가 요즘에는 여기서부터 좀 시원하게 빼는 코들이 많은데 그렇게 한 그러니까 동양인 아시안 여성의 어떤 두개골을 봤을 때 평균에 가깝게 <웃음> 네. 수술하고 을싶고 나서도 계속 방송 하실 거죠? 저는 말하는데 크게 지장 없으면 은 음. 또 전에 한번 코에 보니까 이게 음. 그한 며칠 동안 피가 좀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이제 네, 없네. 그것만 아니면은 방송을 음. 할 생각이에요. 그냥 컴플렉스를 막연히 말했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화해서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아까 뭐 설명한 게뭐 제가 했겠습니까? 원장님한테 들은 거죠. <웃음>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술하러 갑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예뻐져서 봐요 기억이 소리 같은 거좀 주세요. 연시다많이이많이뺄건 네. 아, 아니거든요. 은행에한 1cc도 안 필요해서 조금만 빼고 되니까 크게 많이 하시아요런데 지금 면이분이요 예사님. 예. 이제 수술하러 가시죠? 네.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네. 네! 두세 달은 무조건 안 피는 걸로 약속. 네. 두세 달은 안 피는데. 네. 지금. 네. 근데 정말 예뻐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맞아요. 네. 그러면 예나님, 예뻐져서 봐요. <웃음> 한번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 네. 다녀오세요. 잘하고 오세요. 두 hours later.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OO가 정동 원장입니다. 오늘 이혜나씨 어떤 수술을 하셨습니까? 어, 일단 눈 수술과 코 수술을 했고요. 어, 눈은 절개쌍꺼풀과 앞트임, 코는 어, 기증경골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한번더 높이는 수술을 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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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앞트임을 같이 해서 이렇게 앞쪽 절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서 앞트임과 절개상꺼풀을 같이 했습니다. 어, 보통 여자분들은 이 코끝이 살짝 올라간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직반버선반버선 코모양을 좋아하셔서 이제 코끝을 조금 더 올리고 살짝 이렇게 휘어 있어서 음. 부분도 조금 교정을 하고 음. 그래서 전체적인 높이가 낮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막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부족한 부분, 아쉬웠던 부분을 교정을 해서 조금 더 세련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또 특별한 뭐 관리 방법이나 뭐 그런 주의사항이 있다? 이제 수술 후에도 일시적으로 피가 더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조금 차가운 찜질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머리를 조금 더 높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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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가 빨리 빠지고 훨씬 좋습니다. 예 씨한테 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만나 뵀을 때도 음. 말씀드렸는데 어, 영상보다 실제 봤을 때 너무 예쁘셨고 어,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자신감 있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눈코를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해 드렸는데 더 자신감 있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네 그래요 지금 뭐 말씀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좀더 쉬시고요 이야기 하시고 싶으신 건 있으세요? 목말라요 알았어요 좀 있다가 그러면 은물 마시는 걸로 하고 네, 이제 지금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방금 저좀 지세요. 느낌이 좀 달라요 와. 예전은 폭발할 것 같은 어. 느낌이라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화산처럼 어. 어. 빵! 어. 어. 막 아, 이런 거면은 어. <웃음> 어, 아좋 안녕하세요 쌀이 없어요 입니다 음, 지금은 수술 6주차예요 어때요? 쌀이 좀 많이 잡은 것 같나요?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많이 붓기 빠졌죠? 근데도 아직은 부기가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자연스러워 질 거라는 말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럼 눈만 보이잖아요 그럼 정말 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일 텐데 혼혈 모델 소리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저의 성형 6주차 후기는 마치도록 할게요